자 반갑습니다 각도님들 어, 오늘 2022년 어, 고2 3월 고2 3월 모의고사 8에서 10번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장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해가지고 장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장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경험에서 발견한 가치를 담은 글을 쓴다 이거 수필이라는 거죠 그리고 문학 동아리 합평의 의견을 반영하여 글을 수정한다. 그러면 수정할 때는 이제 의견을 반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산수요가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8번을 먼저 보면서 푸는 게 조금 더 빨리 풀것 같아요. 음. 자 초고에서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문자답. 자문자답을 찾아야 될 것이고 어, 자문자답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지형 표현을 사용하여 현장감, 현지형 표현 사용했는지 현지형 표현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뭐 는다, 니은다가 떠올라야 됩니다 감각적 표현 감각적 표현 어,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그런 거, 호각 그래서 계절감은 주로 뭐 시각적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묘사를 활용하는지 묘사를 활용하지 지명 유래를 소개하는지 자 그러면 봅시다 산수유가 노란 꽃망울을 터트렸다 했으니까 시각적 표현을 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산수유는 봄이죠 자 봄날의 산책은 숲길이 제격이다 산책길을 마음에 그렸다 자 수성동 어 계곡까지는 골목오르막길을 따라 걸으면 된다 니은다 되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형 표현입니다 봄비가 엊그제 내려서 제법 물소리가 또랑또랑하게 흐른다 해서 니은다 현재형 표현 사용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현재형 표현 사용됐고 감각적 표현으로 계절감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어인왕산 동쪽에서 우리 동네 쪽으로 흐르는 계곡인데 어흰 안반 사이를 흐르는 물소리가 커서 붙어진 이름이다 라고 나와있네요 그러면 지명의 유래를 소개했습니다 맞죠 그 장소에 대한 이해도 돕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 묘사가 들어갔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음조선의기 화가 겸지정선의 그림에도 등장할 만큼 아름답기 때문이다 음 해맞이 동산 숲길에는 싱그러운 봄 정치가 가득하다. 산들바람에 꽃눈에 매단 조팝 나무 가지가 한들거린다. 어, 산들바람이 지나는 길을 따라 풀들이 파릇파릇 잎을 내밀고 개나리랑 진달래도 벌써 환하게 꽃물이 돈다. 겨울이 지나가고 바로 그 자리에 새봄이도아나고 있다 해서 지금 이거 묘사입니까? 봄의 정치를 표현해주고 있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 묘사니까는 자문자답 자문자답이 아니고 묘사를 통해 글쓴이가 바라본 전경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있네요 자문자답이라는 건 자기가 묻고 답해야 되는데 음 그게 음, 물음표가 없습니다 지금 물음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이겠죠 자 다음으로 9번 자 다음은 글을 쓰기 전 학생이 구상한 내용이다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소 이동이 적절한지 봅시다 집, 수성동, 계곡, 해맞이, 동산 그럼 여기 해맞이, 동산 나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맞이, 동산 그리고 가운다리, 바이들, 가운다리하고 시인의 언덕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좀다 맞겠네요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거 앞집 담장 넘어 산수유꽃을 아까 바라봤었죠 여기에 보면은 산수가 노란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맞다 기응 맞다 자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에 뿌듯함을 느꼈대 그럼 봅시다 가슴이 뿌듯하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뿌듯함을 느꼈다 맞죠 그 다음에 조팜나무 개나리 자 조팜나무가지 그리고 개나리, 진달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자 두꺼비 바위 위압감을 느꼈다 두꺼비 바위 두꺼비 바위 여기 딱 있는데 이빨 바위를 만날 수 있다 안내 표, 표지, 표지를 표지 확인하고 잠시 멈춰 바라보면 절로 웃음이 난다 두꺼비 바위는 얼굴 생김새가 정말 두꺼비 같고 이빨 바위는 딱딱 소리를 낼것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압감을 느꼈다 이 부분이 틀렸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겠죠 자, 시인, 시인의 언덕도 살펴봐야 됩니다. 시인의 언덕에 보면은 어, 숨이 차지만 마음이 달콤함. 자, 내 호흡과 발걸음. 쭉 해서 마음이 달콤하다. 숨이 차지만 마음이 달콤하다 나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어, 글을 멀리서 봐야 돼. 너무 가까이서 여러분 문제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면서 글을 막 좁게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넓게 보면 됩니다. 넓게. 넓게 봐야 이 단어가 어디있는지탁 스캔을 해가지고 탁 찾아내죠 맞죠 자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합평의 의견을 반영하여 초고의 마지막에 추가할 내용 그러면 이 내용이 추가되어야 된다 맞죠 자 영혼의 가업 이란 표현이 참신하게 느껴진다 시인의 언덕으로 어, 산책이 너에게 주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일단 비유적으로 그리고 산책하는 기분이 좋았다 그를 마무리할 때 어, 돌아온 후의 느낌을 나타낸다. 산책 을 끝나고 집에 돌아온 후의 느낌. 그래서 1번은 비유, 2번은 산책 후의 느낌이어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시인의 언덕에 마, 어, 오르니 마음의 근육이 힘줄이 생긴다. 이거, 어, 비유 맞죠? 비유. 비유입니다. 돌아오니 마음에 들하게 봄의 생기가 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죠 돌아오고 마음에 들어하게 봄이 생기가 넘친다 라고 했으니까는 돌아온 후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겠죠 자 시인의 언덕에 올 때마다 마음이 순수해진다 시인의 서시 한 구절을 읊조리며 산책을 마치고 집에 들어선다 순수해진다 이거 아니죠 어 집에 들어선다 온 후의 느낌 없습니다 맞죠 수도 가압장에서 우러로 본 하늘이 매우 파랗다. 파랗다는 라 것은 그냥 감각적 표현일 뿐입니다. 자, 신의 언덕은 재충전 기회와 용기를 주는 영혼의 갑장이다 여기서 의비유가 들어갔는데 집에 돌아온 느낌은 없습니다. 맞죠? 자, 신의 언덕에 서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니 기분이 상쾌진다. 아무런 비유적 표현이 없죠. 그리고 집으로 다시 산책을 이어나간다. 집으로 산책을 이어나가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죠. 자 신의 언덕은 나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보여준다 소통하는 길 어, 소통하는 길 이거는 비유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맞죠 어, 보이는 게 아닌데 보인다고 하니까 나는 수도 가압장에서내용이 세차게 흐르는 것을 이것도 비유적 표현입니다 내 영혼은 그 물질이 아닌데 세차게 흐른다고 했으니까 마치 뭐뭐 처럼 인거잖아 맞죠 근데 집에 돌아온 느낌은 없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그래서 어, 답은 1번 이었네요 자 여기까지 어, 8번에서 10번 살펴봤는데 어 장문인 거 치고 장문인 거 치고 문제를 먼저 보고 푸는 그런 식으로 푸는 게더 빠른 어, 희한한 문제였습니다 원래 장문 같은 경우에는 다 읽고 나서 푸는 게더 빠른데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단별로 위치가 이동하는 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 정보량이 많을 때는 문제를 먼저 보고 끊어서 이렇게 찾아서 보는 게또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계속 풀어 봐야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8에서 10번 어, 해설 마치겠습니다 깍두님들 수고하셨습니다